그아 그거, 그거 오늘 간식 배송이 안 왔는데. 아 그. 그 돌아다니다가 그 배달원 보면 혹시 학교로 불티나게 오라고 말좀 전해줄 수 있겠나? 그게 누구죠? 아그 배달원 있어. 그거 딱 보면 알아. 어, 빨간 옷 입고. 어어 어. 있으면 보이면 전해줄게요. 어어 어. 어, 어. 네. 그럼 고맙지. 예예 예. 예, 예. 우리도 같이 갔다 오도 되나요? 아그 다른 선생. 님 들도올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리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리 갈게 리 우리도 우리도 자자도도 우리도 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게도우야어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가우리리가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리도우 반촌 나가는 거는 비밀이란 말이네. 나 자네가 말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르네. 탐이 거길 왜나왜 왜 말해 그거를 근데 울지랑 그냥 침묵 나지만 하려고 간다고 막 그런 거지. 그런 거였구만. 탐이 응. 응. 울지랑 옆 방인데 밤에 많이 담소해. 가서 그래서 어, 아, 밤에도 하긴, 가면 되지. 하긴 밤에 소리 잘 들리지 어방 벽이 야주 그냥 습자지야 습자지. 쭉쭉쭉 쭉가 쭉가 쭉가 쭉가. 쭈그리게 쭈그리게. 빨리 오게! 빨리 오게! 알았리와아 교수님 아시다시피요 매선생님은 나이도 나이지만 아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좀네거 자네도 조심하게 나거다 피웠는가? 그럼 이제 들어가 봅세 자네는 나간다. 어디로 갈게인가? 아 저는 이제 저희 집 가야죠 한번뭐 집들이 오실 건가요? 아니 내가 곧 둘이 사는 집에 됐지. 왜 간단 이오 나는 저 대장간 쪽에 심상 기운이 도는 것 같아 한 바퀴 돌고 오겠소. 그전생도 주의깊게 순찰해주게나. 거나 수그린 거야. 아예 네. 교수님 뭐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아 무슨 근두문을 흡연구역에 묶어놔 야지아가야 기다려 야다려 니가 뭐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야야 네, 빨리 하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금이야? 지 야, 이야지 빨리 야야 다섯 빨리 가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빨리 어, 가 빨리 게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엄청 빨와 뭐야 여기 헐 여기서는 그그 그 매점에서는 안 파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파니 그 어서 오. 구경 좀 하게 우와 야 대박 이야이 사람이 고기 더 비싸게 팔아 응? 어? 야 비싸게 사와 비싸게 먹... 산다고? 어? 아 진짜? 오아오 아! 오, 얘네 이런 자화 훈련이네? 아매사판때 사기 먹었어 오 집은 지금... 아이야 내가 응? 세이크 사줄까? 세이크? 어. 양아 지원하니? 어? 세이크 사줄까? 어 좋아. 얘들아 내가 세이크 사줄게. 세이크 자네들. 자네들 자네들 여기 어? 보게 저 위에 보게. <웃음> 여기 당구님 동상이 있지 않은가.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내장에서. 여기서도 잘 보여. 오 뭐야. 여기 당구님 동상 아니오. 아이고. 와. 와. 뭐야. 이오가 여기 함께하는 거 같구려 굉장해졌어 시스하는 거 같은데? 땀 흘리나봐 무슨, 무슨 소리요! 한 장군님한테 이거 어 이거 갖다 놓였다 내가... 음. 멋있다 세이크 먹을 사람? 나. 아 너, 어? 어? 무슨 맛 먹을래? 딸기... 헉? 딸기, 조골렛, 바나나, 두리안 어? 너 딸기! 딸기? 대고맨? 내가 와! 반자다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볼까? 아니 희히 어. 고마워 먹지 야가 이것도 먹어 뭐? 어? 우리 여기 오실 우리 예전에 아, 선생님 어, 좀만남면꼭 가지 누구? 여기 아 그래 좋아 뭐야,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는 예절학교? 헐 저희 왔습니다 헐. 선생님, 선생님. 아니야,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마수리? 뭐막 따러 갈래? 맞소 맞소 어. 저희가 그 자랑스러운 그, 주작권 선생님 합격생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뭐, 선생님이 뭐, 좀 뭐. 되게 과묵하시다 음. 무슨 <목소리> 소요그말 겁나 많이 하고 계신데 어 뭐야? <목소리> 아리 아리 자네 <목소리> 아니 아리는 왜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하는게긴가저 예전에 어? 잘못 배웠어 혹시 옆 장수가 있네? 양이 언니 양이 어. 언니 어 내가 옷가게에서 엄청 이쁜 옷 샀는데 볼래? 어 봐봐 기다려봐 내가 입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아, 양이... 와 뭐야 이거? 와야 굿티 근데 이거 너랑 조금 오, 약간 좀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래? 너속성 아니야? 어? 그건 맞아 아이고, 언니 입어볼래? 오 어, 그래? 저쪽 가면 살수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여기? 야 근데 여기 비싸지 않을까? 야 완전 장난 아니다 어? 그냥 나는 샀어 팥지! 네. 가죽 자켓 와 와 대박 두루마기 야 근데 개 비싸. 아유 어... 그나옷하나만 사볼까나. 개 비싸. 어, 아 그렇게 비싼 건가? 어야 금소야 나 하나만 사줘. 어머니, 나는 나라고 그러라 주작 귀여워. 아, 나 대박. 이게 나네. 와제 옷을 입어야겠네와 와. 어, 그 와 금소야 너 채우고 위에 야야 야, 나도 사줘 금소야 맛있어, 맛있어. 나 아, 이쪽, 이쪽. 나는 응. 나는 어, 이거 두루마리 음. 두루마기 음. 적자색 음. 적자색? 응그것만 사면 되나? 와 전물이네 와 고마워 와오자너 이거 하나 먹어 혹심을 품었다 내가 음. 둘이 아닌데 스트로베리로 양보한다 어. 아이고 고맙네 잘 트레기네. 먹겠네 어그 기억나는 거 아니야? 어 이맘때쯤에 그 금소언니 생일이었던 거 같은데 호국스그나 그거 보니까 생각났어 학원 보니까 우리 같이 잔치했잖아 어 그럼 언제, 언제더라? 수상해 어, 이, 이맘때쯤? 네. 이게 누구야? 어어아저 동업쇼 너무 너무 따부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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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그거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기를 하고 했어기갑자 빨리 한기갑자 빨리 자기갑자 뭐야 뭐야 뭐야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이 지나가는 개미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양털들이 차 있죠? 이 중에서 자기 생각에 홀이 올것 같다 하는 곳에 여기 돈을 5냥 걸어주시면 됩니다 5냥 대박 5냥을, 5냥을 걸어주시면요 제가 여기서 1냥만 먹고 나머지는 이긴 분들한테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이해양이 없어 네 그러면 자 선수 여기 돈 넣은 선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전 흰색에 걸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 둘셋 제발 어? 뭐야 나, 뭐야? 자자자 아그 빨강이 인거예요 빨강에 넣으신 분 빨강에 넣으신 분돈 들고 와. 가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아. 제일 쉬워요 자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안 하는게 그, 손해 안 아. 하는게 하는 와 금소야 너 대짜만이 걸어봐 들어와 와. 나 흰색의 오양 걸겠네 어 오케이 오케이 흰색의 오양 자자 이거 안 하는게 손해야안하돈 있어? 아니 다도 없어 일려줄까? 알강 한 어, 한번또 갑니다 그래도 돼? 어나돈 많아 아니 아니야 그럼 너가 먼저 오케이. 걸어봐 나는 빌리는 건 별로야 자, 그럼 그냥 줄까? 하나, 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아 이 정말 착하구나 야 옥수 옥수 돈 걸렸나봐 다 빨밟고 가시면 되세요 오케이, 헉, 대박 오케이. 던져 식냥이나 줘도 돼? 나더 <웃음> 많아 <웃음> 하긴 너 낙동강 재벌이구나 선생님, 나는 근데 네. 이런 자. 거 운이 안 좋아서 아 진짜? 야, 이거 나... 또 하나요? 또 하나요? 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무나 돈 거시면 되세요. 자 빨리 할돈 거세요. 그 빨리 돈 거세요. 예, 예. 나 이러었어. 아이고 홀짝쇼. 이런. 짝쇼 자자. 돈 벌고 그돈 해? 먹기 안 하는 게 낭비 안 하는 게 낭비. 여기 돈 쓰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자 빨리 돈 넣어보세요. 빨리. 자, 이거 몇 양이 최소예요? 자, 단 5냄부터 파팅 가능합니다. 5냄부터 아, 파팅 5년부터 가능. 5냄부터 빠팅. 5냄부터. 흰색. 그냥. 뭐 캐... 나랑 색이 아, 흰색. 흰색.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럼 좋아요. 나도 아리 흰색. 그럼 내가 빨간색에 흰양 걸겠어. 와, 와. 역시 갑부. 와, 와 역시 갑부. 어. 언니 돈 띵냥. 많은 사람이 언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치, 그치, 여기 언니지. 다들 잘 주목해주세요. 자 선수들 제발. 여기. 선수 입장. 다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돈 아이고. 놓고 돈 먹기. 더원 놓고 돈 먹기. 어 신문량 딴다. 와, 이거, 아, 짠다. 이거 한 방이에요. 한 방. 이거 더 버는 거, 버는 거 같은데. 것 같은데? 또, 그러게, 또, 이거 가지고 거 완전 빈익빈 부익부네. 우시. 커크로도 아, 갑니다. 나락탈 구경해야지. 후, 어? 고랭이 용궁 이야기?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장사할 맛이 안난는데 굉장히 피곤해하는 친구가 있고요 우와 뭐야 어? 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와 오 이거 와! 나 이거 되게 못 그렸는데 어나 저거 되게 못그렸데 허곡스 오슬록 뭔 판매한다는데? 예 꽃차 한잔 얻으세요 우와! 허곡스 와 이거 꽃차 완전 존나 오진다 짱이다 그죠? 이거 장미꽃차를 어, 이거 두개 사서 하나는 있다가 금소 몰래주고 뭔가.. 뭔가 기억이 날똥말똥 뭔가 비슷한 친구들 어 금소 어디가냐? 아니 나 그냥 여기 주변 구경하고 있었네 아 봐봐 나 이거 샀거든 이거 하나 너도 마실래? 이게 뭐요? 아 이거 향이 좋더라고 마셔봐 음 향이 좋구만 <웃음> 그래 그래 아이고 이거 굉장히 맛있구만 근데 자네 돈이 어디있어서 그? 어? 아까 주웠어. 어, 딴거하돈 나와. 아이, 그런 가 응. 그래, 그래, 어. 방을 어. 파면 돈이 나온다니. <웃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아, 그런 게 있어. 빨리 이제 갈길 가. 어, 안녕. 아까 아리이 일로 가지 않았나? 까투리. 배웅이. 호호, 자네? 맨날 밥하느라 힘들어 죽겠구먼. 오, 어, 여긴 밥집인가 봐. 어. 야! 야, 나도 맛있는 거 사줘. 뭐야! 술 취한 배달원이 슬쩍 흘린 모양이다. 납품일지, 비둘기 택배, 주작관 담당자, 배달원 대리. 야! 누가 내를 계속 찾았다고? 야! 선생님, 하루 종 찾았어! 메싸비! 어? 내일 꼭 방문할 거야. 오늘 너무 주저버렸네. 매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와, 도라이 아니야? 와, 완전 무책임해. 물양배 되게 열야한양 내놔. 야 나가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말이야. 나한테는 말이야. 어? 근데 너내 친구 누구랑 좀뭐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거같다 어? 어? 아 괜히 말 걸었다.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우디 양반한테 우 우디 존마니가 이. 낙지 안 되는 거? 옥수 언니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듣자 그냥 그런데? 수업을 땡땡 치고 옥상에서 노닥거리는 것이었다 뭐야 뭐야 저뭐 <웃음> 있는 거야? 그러게 <웃음> 야, 야, 야. 아리야 너옷 개멋있다 어디야? 이거 금속어 한턱 쐈어 와야 대박이다 진짜 짱 멋있다 아, 씨, 나의 도나 오랜 멋이 반장이 되어 내가 하나 사줬어 와저 옷이 금속어 아름야 쩡이다 야 아리야 아리야 이러봐 아리야 이리 와봐 아리야 이러봐 이거, 이거 먹어 나 어? 저작가 팬이다 이제 비밀이야 아주 무지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거? 나간다? 그 우리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되지 않겠소? 섭쇼패? 음. 뭐가? 좀 음. 있으면은 기, 뭐가 섭쇼패? 정치겠는데? 음, 응 정칠 어, 시간이네 빨리 가 전화 빨리 가야지 그럼 음. 수, 수, 수, 걸리면 지가겠대? 다음에 못온다야 뭐? 어? 응? 말농심? 어? 어? 뭔 소리야? 여기 선생님 안 계시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좀 치는 거였어? 빨리 빨리 빨리 야 옥수야 근데 너 진짜 그거 개멋있다 그옷진나너왜나 따라봐? 나 지금 내 방에 가는 건데? 어? 나도 나도 방 가는 건데? 어? 그래? 대기하라며? 어, 거기 그니까 러 기숙사 안 가고 왜 일로 와? 아! 아 뭐야 너 상담실 가는 거였어? 아 진짜 씨아 진짜 어이없네 아난 당연히 기숙사 갈줄 알았는데 상담실을 지방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지방 가고 있네? 아주개 어이없네 리얼리? 어? 어? 어 전사 전에 학교 좀 올렸는데 기숙사 안 가고 뭐해? 아저똥 싸다가 아, 배가 아파가지고 아까 그 소금주먹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요. 음. 아, 배 아팠어. 얼른 기숙사 가 있어. 예예 예. 예, 예. 음, 상담대 부를 거니까. 예. 역시 만병 통치 해결법 똥. 뭐야 뭐.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뭐야 뭐. 크크. 어? 뭐야? 어? 뭐가 진짜 있네? 물이? 뭐야? 춥고 어두워. 도대체 여긴 어디인걸까? 너 누구야? 어쩌다보니 물속에 갇혔어. 다리도 사라졌고 신발도 없어서 속은이 없냐 발이 없냐! 발이 없습니다. 신발도 없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해. 신발만 있다면 신발만 어... 어쩌, 어쩌라는거지? 도저체 어디까지 고갇혀있어 될까 도와주는 사람에게 좋은 을줄수 있을텐데 오 어, 그래? 좋은거? 아 그럼 내 신발 주자 아, 신발 있잖아 슉 내가 구해줄게 어 뭐야 에? 일반적인 신발은 안돼? 어? 어떤 신발이 필요한건데? 누군가의 강한 애착이 담긴 신발이어야해 그것이 날적승으로 인도해줄 빛이거든 강한 애착?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이어야 해. 아, 단군! 단군 신발! 어? 금소 단군 신발, 그게 있었잖아. 누군가에 대한 애착이 듬뿍 담긴 친구가 있을 거야. 야, 이거 너무 대놓고 금속고새벼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양아치네? 어? 이거, 그럴 거면은 흑흑흑흑흑을 나한테 하지 말고 금소한테 하지. 어? 그렇지 않아요? 어, 졸라 어이없네. 어, 알이 아직 안 들어갔네? 배고파서 <웃음> 아나뭐 먹을 거 있는데 줄까? 아니야 아까 너가 준거 아직 안 있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먹어 먹어 그거 먹어 이제 방에 가 있어야겠다 그때 걔와 그때 걔는 없어졌네 걔선불했나봐 원하는 정보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거짓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기로 떨어져 가지고... 어... 뿅~ 짝~ 짝~... 들어가 있어봐. 금소방이 어디더라? 오직 단군 입은 뭐야 이거 애들서 단군님이 있으시다는 주작가에 들어와 있어 왔소 단군님과의 만남을 위해 짝배 이벗고만 단군님은 커녕 방구를 입은 요상한 사부만 있었소 어, 어 신발 있네 근데 이걸 말을 안하고 가져가긴 좀 그런데 일단 가져간 다음에 무슨 과식이 되었구나 고마워 대 냥아 덕분에 나도 제자를 찾아갈거야 이 책은 뭐야? 누군가는 거짓말만 하고 누군가는 진실만 말한데 그런데 난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너라면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 근데 너왜 안가고 계속 여기 있니? 나의 주장 가의 이야기를 읽었니? 넌 어떻게 생각해? 가의 이야기를 절대 믿어서는 안돼 걔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가의 주장이 아까 그, 그거였거든요? 안군이 절대선이란 이야기랑 얘는 가의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해요 현냥아 어 뭐야 어 현냥이 어딨니? 아저여있어요어 현냥아 어, 아, 어. 어, 헷냥아, 어 네. 상담실 가자 자아 어... 아. 여기 찾으러 오셨구만 예? 그 어, 자네 궁금해. 상담할 차례인데 그안 온다고? 풍사부가 자네를 겁나게 찾았네 얼른 아니, 가보시게 나 계속 방에 있었는데? 응? 음, 그런가? 응자 음. 가자 예 어, 전쌉, 그, 뭐지? 멧쌉이 음, 음, 음, 음. 아까 저한테 뭐 부탁하신 거 있는데. 응, 음, 뭐? 잠깐 갔다 와도 되나요? 아니면 전해주실래요? 음, 음, 뭔데? 거시기 그 배달부가 안 온다고. 어. 어. 그랬는데 제가 조금 신통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신경력. 예, 제가 텔레파시로 이렇게 싹 이렇게, 어, 어 이세 개를 싹 한번 훑어보니까. 음. 그 보니까 그, 에? 예? 그, 음. 어디서 술쳐먹고 있던데요? 어, 어, 어.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어, 어.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거기까지 이동을 할순 없어가지고. 저도 어. 보는 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 어. 네, 어. 아, 내일 가야지. 룰루랄라 막이러더라고요 예. 네. 어, 어. 어. 네, 배달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안 온다고 막, 메사비 엄청, 어? 상심해 하셨는데. 네, 아, 그러니까 참. 지금, 어.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야? 뭐야? 예, 어. 네, 병원을 왜 가죠? 어, 어. 뭘, 뭘 전해주면 될까? 멧삽한테 어. 배달부가 안 온다더라, 내일 온다더라 그렇게 어,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지금 선생님한테 시키는 거야? 알겠어. 그정도는... 아이 해줄게. 뭐 전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시킨다니 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저 감이 좀 그렇네요. 어. 아, 그래? 예, 어. 아 근데... 제가 언제 시켰습니까, 어. 쌤. 음. 어, 아. 미룡이 하이. 나 성당 끝나고 나왔다. 어, 미룡아 이거 먹을래?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이 차, 이거 먹어. 헉. 아싸, 죄송합니다. 얼른 갈게요. 어, 아, 민영이가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어. 예, 예. 안녕.